구독자 500명 이상 시청자층이 아동용이 아닌 채널에서 커뮤니티 기능이 생기는데요 동영상 설문조사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 채널에서 커뮤니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동영상 검색을 통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여기다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나오고요 내 채널에 있는 동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고 싶다 하실 때는 내 채널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개 상태는 공개로 놓고 게시를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터미티를 예약하고 싶을 때는 화살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게시물 예약이 있습니다. 게시물 예약을 클릭하십시오. 그럼 다음과 같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클릭하고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클릭하고 원하는 시간대로 선택해서 예약을 누르시면 예약이 완료가 됩니다 예약이 된 게시물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게시된과 예약됨이 있습니다 예약됨을 클릭합니다 예약한 커뮤니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약한 커뮤니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 점점점 3개를 클릭하시면 수정 및 삭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하고 싶을 때는 설문조사를 클릭합니다. 질문을 위에 적고 옵션을 추가해서 목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를 계속 눌러서 하시면 되는데 옵션 추가는 총 5개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넣는 방법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최대 5개의 이미지 또는 GIF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선택을 클릭하시고 음과 같이 화면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누릅니다 게시를 누르시면 커뮤니티에 이미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